삼자 일곱.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<웃음> 배 <삼배! 웃음> 이것이 너희들의 문패다. 이렇게 같은 색의 문패를 뽑은 이들끼리 한 방울 쓰게 될 것이다. 나와서들 뽑아라. 함상국에다 <웃음> 어, 어. 생겼네. <웃음> 나 이거. 오늘 이곳에는 규칙도 질서도 없다. 방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놈들 걸 뺏어. 그리고 함께 지낼 동방생도 뺏어라. 기아는 내일 아침 동틀 때까지 강한 자만이 좋은 방법. 원하는 동방생을 얻을 수 있다.